자, 지수부등식인데 지수부등식은 한 가지만 모를 수가 잘담아 지수, 반정식과 거의 같은데 여러가지 개념이 복잡하게 생기면 그게 더 어려워 그래서 한 가지로 그냥 통일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밑이 1보다 작은 건 복잡해 그럼 밑이 1보다 크게 만들어 무조건 만약에 밑이 2분의 1이야 2분의 1의 x제곱으로 나왔어 그냥 뭘로 바꿔주는게 좋아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꿔주면 부등호의 변화 없이 쓸수 있어 근데 편의상 부등호의 변화가 그러니까 밑을 바꾸지 않는 경우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가 바뀌면서 계산이 돼야되는 거야 자 a가 1보다 클때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보다 이렇게 돼 있다면 밑이 1보다 크니까 들어간 것도 커지는 거지. 증가 함수랑 표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A가 1과 0 사이에 있다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FX와 GX의 관계는 뒤집어진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밑을 1보다 크게 만드는 게편이져 편해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 저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정 시대 했듯이 a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ax제곱을 나는 뭘로 바꿀거야? t로 뭐한다? 치환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범위 그렇지 범위가 생긴다 이 자석의 기본 범위는 뭐다? 자 근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t의 범위가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도록 하겠죠 343번 343이라는 숫자가 참 익숙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삼의 400... 배수인다라고 생각하면 또 아니다 왜좀 친근한 수가 어디서 많이 보는 숫자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6분의 1에 어, 2x 플러스 1 제곱이 36분의 1에 3-2x다 자, 문제를 풀때 이걸 다 쓰는 건 솔직히 쓰진 않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계산은 다될 텐데 일단은 첫 번째 방법 위을를 1보다 크게 바꾸는 방법 6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제곱, 이죠? 네. 6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6에 마이너스 6 플러스 4x 제곱입니다. 네. 밑을 1보다 크게 바꾸는 과정이다 보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분그 지수끼리 계산을 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네. 5니까 x는 6분의 분의 금수로 나눴으니까 뒤집어야지. 했나? 네. 두 번째. 그냥 두는거야 그냥 밑을 맞추는거야 똑같이 6분의 1에 이거 얼마야 2x 플러스 1 이쪽은 6분의 1에 6마이스 4x 되겠지 네. 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음. 바뀌는거야 음. 넘어가니까 6 x 고요넘어오니까5예요 그냥 트인 x 말면 선생님 신기해요 답이 똑같아요 당연한 얘기 아니니?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똑같아야지 됐습니까? 네 아. 주주 추가 추가 349번 어, 보면 3에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8 곱하기 3에 x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작아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서 x의 합이라고 그랬어? 자 일단 공통적으로 보이는게 3의 x제곱이 보이죠?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길거고 얘는 3나간 상태니까 3t제곱-28t 플러스 9가 작아요 이렇게 될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나요? 네. 3, 1, 1, 9, 마마.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교점이 2개 생기는데 어디가 거기서 생겨? 3분의 1과 9에서 생기죠.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여기지 그냥 누가 t가 그래서 첫번째 푼게 t는 3분의 1과 9예요 이거지 근데 t가 누구야 3의 x 제곱이죠아그도 풀어야 되는거야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2제곱 이 7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2과 2, 4, 2다 이걸 만족 하는 정수값은 0과 1 돌의 합은 얼마 그래서? X-2 컵 X가 X 플러스 4X는 양수 조건만 나왔어. 어, 미친데 양수 조건이야. 뭘 고려해야 돼? 1. 근데 미치 1이면 많이 안 되지. 이제는 미치 1이 많이 안 되니까 X는 1이 아닐 거야. 그럼 더이다나뉘지 그러니까 첫 번째 뭐야? X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3x-2와 x 플러스 4의 부등호가 뒤집어지겠지? 넘어오면 2x 넘어가면 6x는 뭐보다? 3. 3보다 얘와 얘의 교집합 누구 나와? 그치? 이거 사라질 거야? 두 번째 x가 1보다 클때 3x-2 커 x 플러스 4 되겠네? x는 커3 되겠네? 얘와 얘의 교집합 누구 될거야? 얘 되겠네 얘거나 얘니까 어떻게 써야 돼? x는 0과 1 또는 x는 3 오케이 머릿속에 범위 영역이 그려진 상태일 거라 좀 빠르게 얘기를 끝냈어요 다음 354 354 오늘 로그함수도 배울 거야 안 배울 거야? 이형몇 가지 있지? 다 하지 않았어? 이제 두개 남았는데? 뭐 언제까지 안할 거야? 오늘 로그 형사 안 만날 거야? 되면되면해 대면 아직? <웃음> 4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k가 0 이상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하게끔 만들어라 자 일단은 공통적으로 이 x r 이 y 를 보이니까 뭐할 거야? 티를 치환할 거야. 원질이 맞아? 네. 마이너스 4t 플러스 k가 0 이상이다. 자, 아고리야, 이고리야? 어, 그려야 네. 돼. 얘는 판별식으로만 풀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려야 돼. 왜?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범위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려서 확인해야 돼. 알로 브로크한 그래프가 축이 어디인데 t가 얼마일 때? 이, 이. t가 2일 때. 근데 네.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출발해? 0,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 얘가 항상 0보다 위에 있으래 그러니까 0을 여기다 거어도 되는 거잖아 이0 이 맞지? 그러니까 2일 때 값을 먼저 구해보세요 2를 지워으면 4-8 플러스 K인데 이 밑에 0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4-8 플러스 K가 0보다는 큰데 등을 있으니까 올라가도 되는 거지 그럼 K는 4이상 제가 이거한 15분 안에 끝내드리거든요 솔직히 15분 안에 끝내드리고 정리하실 시간은 요건 좀 우선적으로 드리고 9시에 본 수업 들어갈 겁니다 30분 안에 끝내드리고 간략하게 문제 풀고 들어갈 거예요 네. 오케이 오늘 조금 혼선이 있었어서 수강표상 이렇게 좀 됐는데 이번 주 금요일 안 나오죠 네. 다음 주에 보도록 하려고요 음. 357아 그리고 미적분 미적분이래. 수학 2 수업 시간을 네. 확정합니다 금요일은 원래 정해져 있었죠? 나머지 한 타임이 언제였지? 음. 어, 토요일 오전 11시 네자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시간 후에 ax제곱으로 증식된대 네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4시간 후에 이거잖아 네. 한 마리가 x시간 후에 네. 어떻게 된다고? 네. ax제곱으로 증식된대 네. 그러면은 50마리가 x시간 후에는 50마리가 각각 ax 제곱씩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맞지? 네. 근데 4시간후라면 네. 그럼 X의 4, 4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얼마라고? 4 4 5 0 어? 반갑지 않아? 나뉘니까 80. 그럼 이 4제곱이? 81이네? 네. 이게 얼마야? 4. 3이지? 마이너스 3, 4가 없어 밑에 딱 보이잖는데 그니까 러 그니까 러 A는 3인 상태에서 50마리가 몇 마리가 되도록 50마리가 이번에는 X시간이니까 사, 얘가 3의 X제곱인데 얘가 몇 마리가 되래 36,450마리 아, 네. 나 숫자 잘 읽어 요즘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해서 내가 숫자 읽는 거같 그럼 50, 50몇분 하면요 3의 X제곱이 7, 2, 9 이렇게 되죠 이게 얼마야? 9의 세제곱인가요 네, 그러니까 3의 x제곱이 얘가 3의 6제곱이거든 x 얼마? 몇 시간 뒤? 몇 6시간 시간. 뒤 쌍꼬마죠?